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어, 백 번째 러블레터네요. 네, 제가 좀백 번째 러블레터. 관심사가 바뀐 사랑. 관심사가 바뀐 사랑.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who lives in me. It is no longer who.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who lives in me 골로새서 2장 20, 20절 말씀 g a l o s s i a n s chapter 2 verse 20어이 말씀은요. 어, 화면에 제가 이 이미지를 띄어 놓을 텐데요. 제가 교회 사역을 오래 어릴 시절부터 했는데 이 구절도 어 사실 깊이 구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별로였어요. 아 제가 보지도 못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내용이 달갑지 않았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어 굉장히 유쾌하지 않을 뿐더러 불쾌를 넘어서서 이건 참 흉악스러운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어, 뭐, 어린 나이에, 뭐, 이 말씀이 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그리고 그, 이제, 예, 그리스와 함께 협장 못 받겠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는 사실 19절의 후반절, 예, 뒤에 있는 반 부분이고요. 오늘 저, 제가 위한 거는 이제 20절인데, 그 20절 말씀도 달갑지 않았어요.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 도께서 살아한다는 내용도 매우 못마땅 했습니다 예. 내가 살아야지 예. 보지도 못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내용이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굉장히 달가운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죠 저는 자신 하는데 분명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 그런데 요즘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영어 성경을 한 구절씩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는 몇안 되는 좋은 습관 중에 하나인 이걸 실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구절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 죄송합니다. 이 구절이 나왔는데, 어, 굉장히 어,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고, 내 자신이 내 안에서 어내 자신만이 관심사가 될때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던 기대와 설레임들이 있더라고요 어 가장 큰 이유는 이 채널을 들었던 분들은 예상하시겠지만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인데 어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엄청나신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존재를 믿는다면 그 존재에게 관심을 두는 것과 또 너무나 그 한계들을 많이 경험해 왔던 한 인간인 제 자신에게 그런 관심을 두는 것의 차이겠죠. 예. 그래서 그런 설레임을 가지고 자신있게 백번째 러브레터를 이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우리 자신과 눈에 보이는, 어, 것들을 넘어서서, 어, 어, 이 눈에 보이는 우리나 이 세상과 이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사랑의 본체이시고, 영원한 행,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행복을, 영원한 사랑을 유일하게 줄수 있는 그런, 것을 그런 수여자이신, 신께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이 향할 때 어,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고 우리의 기도가 바뀔 수밖에 없고 어, 우리의 소원이 또 우리의 언어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정말 체험적으로 물론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겠죠 어, 말씀을 중심으로 한삶 일상 속에서 여러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해 가면 갈수록 삶이 더 어, 아주 재밌게 얘기하면 재밌는 것 같아요 삶이 더 어, 설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자신에게 집중할 때는 낙심이 되고 좀 염려가 많고 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돼도 염려 안되면 뭐 당연히 더 염려고요 그런 악순환이었다면 하나님께 관심사가 이동되었을 때는 어, 나의 그런 한계를 벗어나는 예,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더 쉽게 보게 되고 감사한 일에서도 너무 또 오만방자하지 않을 수 있는 어, 참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의 관심사가 어,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신께 신과 사랑에 빠질. 이 채널의 이름이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인데 구독자분들도 다 저와 함께 신과 사랑에 빠지는 그런 관심사가 바뀌는 백번째를 누고하면서 그렇게 되면 좋겠다. 우리 서로 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예. 아마 모든 분들이 그럴 텐데 어 인간이 사랑이 사랑의 본체,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이상적인 사랑을 꿈꿉니다. 예, 진짜예요. 예, 저는 오늘도 제가 만났던 사람들과 그런 얘기를 심도 있게 나눴는데요. 음, 만났던 사람들, 우리 알바생들이에요. 예, 알바생들하고 좀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어, 정말 사랑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 관심은 꼭... 또 돈을 쓰게 되고 기꺼이 후회, 후회하지 후회 않고 잘했다고 생각하죠 예. 어, 하여튼간 뭔가 서로를 깊이 챙겨주고 생각해주고 기꺼이 희생해주고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모두가 꿈꾸고 노력하고 또그 과정에 실패하고 그럼에도 다시 또 그런 시도를 하고 우리 가요 중에 명곡이 그 누구더라 예. 어. 사랑, 사랑, 그, 그,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좀된 건데. 어, 무슨 노래인지 듣기 예, 가능하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예, 하여튼간, 예. 그 굉장히 사랑의 그거를 잘, 이제 실패하지만 여전히 사랑을 꿈꾸고, 뭐, 사실 이런 가요나 이런 거 너무 많죠. 예, 뭐, 영화도 너무 많고요. 예. 어, 그런데 창조의 주인의 입장에서 인간의 관, 마음의 관심사가 어, 사랑의 대상이 이 우리 모든 인간이 꿈꾸 평생 꿈꾸고 노력하고 애쓰는 근데 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랑의 대상이 첫 사랑 그리고 뭐끝 사랑 그 대상이 인간들을 넘어서서 모든 인간들이 자기를 만든 하나님이 되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깊은 울림이 있고요. 정말 많은 어 충격과 좋은 충격과 놀라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확신해요.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성경에도 지금 100번째인데 첫번째 First Love Letter 그거였어요. We love because he loved us first.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예. 우리 예, 부족한 데, 댓글 제일 많이 달으신 밀크님은 아마 외우시지 않을까 열심히 외운다고 했는데 외우시죠? <웃음> 어쨌든 예, We love because 예, God loved us first He loved us first 예. 자 여러분 음, 정말 그게 그러니까 저는 신앙이라는 것은 어, 그리고 설교라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정말 성경 속에서 또 크리스천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것인지 정말 그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뭐 저를 볼 때도 그렇고 예. 그 사랑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왜냐하면 그 사랑은 참 너무나 엄청나거든요 그 사랑은 너무나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마치 우리가 하다 못해 맛집을 가면 또 가고 싶은 것처럼, 그 사랑을 맛보게 되면 더그 사랑을 원하게 되고, 예, 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그러한 저도 신의 사랑을 정말 모든 일상과, 어, 크고 작은 실패와 성공 저의 인생사에서 경험해서 말씀을 토대로 잘 그것을 쉐어할 수 있는 메신저가 되었으면 저는 사실 이 세상에서 굉장히 미션 컴플릿이라고 확신합니다 뭐 제가 얼마나 뭐 물질적인 성공을 했느냐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예 그거는 다두 번째 세 번째 그런 문제이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우리라는 거를 성경을 볼때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좀, 음, 지금 교회가 많은, 제가 볼 때는 욕을 먹는 이유는 교회 관심사가 모르겠어요. 제가 조심스럽지만은 그 하나님,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그거보다는 솔직히 교회 조직이나 예, 개교회의 어떤, 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어. 자, 어쨌든 그분의 관심사가 우리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여러분 부모의 내리사랑이 정말 놀라운 사랑인데 부모조차도 아무리 저기 사랑해도 그 아이의 머리털까지 세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보다 월등하다고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이야기 하십니다. 부모가 혹시 너를 버려도 난 너를 나를,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제가 여러 번 드렸던 것 같고 성경에 제가 드린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먼저 어떻게 보면 백 번째는 이전에 했던 중요 사항을 제가 계속 언급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분께서 먼저 힘과 마음과 그분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 마음과 예, with all our heart, all our soul, all our strength 우리의 모든 마음과 힘, 영혼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격이 유일하게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하시지 않는다면 그런 요구도 하시지 않으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 있게 예. 그런데 이제 이 그분과의 동행에서 실패하는 많은 경우가 저저, 뭐 저, 저한테도 저저 먼저 얘기 적용이 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제가 확신하지 못하면 저 역시도 그분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아 예. 그분이 요만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 요만큼이나 그 이하의 사랑을 그분에게 삶 속에서 보이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음, 그내 안에 살고 싶어하시는 나와 정말 성경에 보면 나와 결혼하고 싶어하시는 인간의 언어로 한다면 예,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분의 이 그분의 관심사가 우리인데 그 절절함이 좀 많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정말 행복한 깊은 충격이고 깊은 울림이 되기, 되고 있고. 제가 천국 그분과 정말 어 제가 언젠가 뭐 제일 확실한 게 저도 언젠가 죽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오늘또 어떤 뭐 지금도 구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친구이고 지금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가 이제 카톡을 어렸을 때 친구들 단톡방에 교회 친구 단톡방에 올렸더라고요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어 이렇게 그 우리가 언젠가는 나이또 순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내가 생명을 잃고 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제가 정말 이 사실만은 죽는 순간에도 꼭 기억하고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간절함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더 체험하고 싶고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사랑의 깊이를 정말 너무나 간절히 알기 원한다고 또그 간절함을 가지고 어... 오늘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앞에 문맥을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 바울보다 먼저 사도가 되었던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굉장히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 기둥 같은 리더이잖아요 그러함에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 이방인들과 어울리고 본인은 유대인인데 그런 과정에서 그런 과도기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은 그렇게 안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떤 외식을 합니다 위선을 합니다 예. 그러자 바울이 어 이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예 혼내죠 질책하죠.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제 충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born born Jews 이게 타고난 태어난 태생적인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Gentiles가 이방인이죠. Gentiles냐 Jews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느냐고 이참 어.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느냐. 네, 그런 맥락에서 나옵니다. 제가 갑자기 설명하다 갑자기 울컥하네요. 예.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이런 것도 다루었잖아요. 예. 인간의 언어를 빌어서 너희는 나의 신부다. 교회를 향해서 나는 너의 신랑이 되겠고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 너희는 내가 정말 낳고 키운 자식과 다름이 없다. 뭐 이렇게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시고 실천을 해오고 계신 거예요. 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 크, 크고 작은 일상의 실패와 성공 또 실패도 성공도 아닌 그런 노멀한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음 기억되기를 원하시고 어 때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고 때로는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기 위해서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 그분의 역시 사랑이고 사랑에 매고 때로는 너무나 낙심했을 때 어떤 크고 작은 성공으로 어떤 일의 성취로 우리를 또 위로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 또한 성경 속에 많은 사건들과 역사적인 사건들과 많은 패러블, 비유들과 티칭스, 가르침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예. 그래서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어, 마무리를 할 텐데요 백번째라고 길게 하지 않을게요. 예. 어, 저도 누구보다 정말로 이러한 온전한 사랑을 꿈꾸고 찾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빌딩 세워주고 격려하고 인커리징하고 세커리칭 희생하고 뭐 이런 사랑을 저도 한 인간으로서 굉장히 어, 인간에게 또 기대하고 저도 그런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만 어참 먼저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관심사가 우리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가 인간을 기쁘게 하기 이전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그분과 정말 그분의 사랑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관심사가 그분에게 있다면 아, 내가 꿈꾸던 또는 여러분이 꿈꾸던 우리가 꿈꾸던 그 끈끈하면서도 아름다운 사랑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우리의 관심사가 됐고 그것이 영원까지 이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 그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요 정말 우리가 죽음을 원치 않는 순간에 맞이하게 될지라도 어,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 관심사가 우리 자신에게 집중될 때마다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스케일이지 스케일은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래서 어, 대하 서사시 영어로 에픽인데요 에픽 하나님과 함께 내가 그런 에픽 속에 대하 서사시 같은 그런 장편 드라마 같은 그 안에 내가 이미 들어와 있다 이런 설레임을 요즘에 또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가 그분을 쫓아서 스텝 바이 스텝 갈때 얼마나 그분의 인도가 사람들은 주목하지 못할지라도 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나와 그분만의 그런 알수 있는 예. 우리들의 암호말 예 양준희 씨가 불렀던 옛날에 어 양준희 씨가 잘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러니까 팬들이 찐팬들이 있어서 잘 정착을 한것 같아요 예 어 갑자기 해주시기 <웃음> 그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진짜 마무리할게요 제가 이제 정리한 거다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1 0 0 번째 신과 사랑이 빠진 그리스 러블레터를 하면서 마무리는요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 자신에게 집중될 때 굉장히 움츠러들고 또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우울해지고 그런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결핍에 결핍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가 음 우리, 우리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정말 사랑하신 어 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그리고 그 아들을 그렇게 어 아들에게 극한의 그 고통을 허용하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그분의 진실한 사랑, 거기에 집중된다면 우리의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고 아 그분은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분이 된다면 그분은 나의 한계를 한계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인도함, 지혜와 모든 것들을 모든 것이 그분께 있잖아요 사실 이 세상에 우리가 결핍이나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 모든 것을 넘어선 정말 그런 예, 게임 체인저가 되시잖아요 예. 그분이 진짜 솔루션의 그 모든 솔루션을 갖고 계시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절대자의 사랑을 기대하는 설레임이 어, 친구와 사랑에 빠진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로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설레임으로 살아가길,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땡큐